네, 이건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아주 쉽게는 돌출입 수술과 양악수술은 별개의 수술을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어... 왜냐하면 아까 탕학에서 하는 루프트원 절골술 하학에서 하는 시상분화 절골술을 시행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양악수술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양악수술은 수술 부위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수술명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생각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돌출입술의 정식 수술 이름이 전방분절절골술인데 네. 이앞부분의 치아랑 잇몸뼈를 블럭으로 동절로 생각해서 이걸 움직이는 수술이 돌출입술이라고 부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수술 부위가 훨씬 더 앞쪽에 작은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결국은 위턱하고 아래턱에서 하는 수술이니까 수술 이름으로만 보면 양악수술에 속한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네. 어, 양악수술이 구체적인 수술 이름을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루퍼턴 절골술, 세산분할 절골술, 양악수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음... 돌출입수술은 따로 돌출입수술이라고 부르고 아... 돌출입수술은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부르는 이름이고 이거의 정식 수술 명칭은 전방분절절골술이다 그래서 영어로 anterior segmental surgery 그래서 줄여서 앞에 자면서 ASO라고 도 부르는 아게그 전방분절절골술의 영어 약자가 되겠어요 되게 어렵네요 <웃음> 그러면 하나 궁금한 거는 네. 그 돌출입 수술에서 이제 잇몸뼈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네.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발치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이 분절 수술은 사실은 치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겼는데요 아 입을 뒤로 집어넣으려면 잇몸뼈가 네.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럼 공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그 공간을 치아를 뽑은 발치 공간으로 쓰는 거죠 아. 발치를 하고 그 발치 공간을 이용해서 앞, 치아와 잇몸뼈를 뒤로 집어넣는다 이게 아 이제 통상적인 그러면 이 돌출입 수술 할 때도 이제 치과 원장님하고의 혀, 협의가 되고 진행을 수술, 하는 거죠. 물론이죠. 어...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양악 수술에 비해서 돌출입 수술은 어, 수술 전과 후에 뭐, 교정과랑 협업을 하지 않거나 그냥 수술하는 사람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음... 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어... 왜냐면 치아 치아 잇몸별를 같이 움직이면 치열이 뭔가 무조건 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치아를 빼고 두 개를 넣, 넣다 보면 이두 개의 배열은 무조건 흐트러집니다 음... 이렇게 성권이하고 되게 5번치아, 3번, 5번치아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빼, 하나 빼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닮은 게 이제 이렇게 돼서 두 개가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완성된 교, 치열을 위해서는 마무리 교정도 필요하고 음... 수술할 네. 때부터 현재 교합 상태에 따라서. 수술 계획도 교정과 선생님하고 같이 세워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협진을 하는 데서 받아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이거는 양악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했던 악관 교정 같은 건안 하는 거거든요 네, 악관 교정 은안 아. 합니다. 돌출입 수술은 네. 치아 자체 의 고정과 치아, 치아 사이의 고정으로 악관 고정을 대체할 수 있어서 아. 그냥 어금니 교합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 턱 전체가 움직일 일이 없거든요. 사실 수술로만 보면 수술 후 과정이 어 양수술에 비해서 줄이 훨씬 편하다고 볼수 있겠죠 음, 그러면 하고 나서 바로 말하거나 먹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네. 앞니 사용만 조금 주의하면 그렇죠. 된다 네,